아, 잠깐 대나무를 안 주는 거좀 서럽는데. 괴주 님이네. 요즘 기대는 하지 않아. 아, 나괴주를 자꾸 너프 매기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 걔는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싸움의 문제 아니야? 진짜 근거리가 띠껍다 하면은 바로 너프시키는데 뭐 원거리 띠껍다 하면 절대 너프 안 시켜. 얘네기리 불가능데. 슬슬은 늦겠어요. 그래도 어든은 잡히지 않았나요? 누군가 숨어 있을 것만 같군요. 아주 잠깐 어딘가를 들어가면... 거쳐가는 느낌이에요. 모든 물건은 각자의 쓰임새가 있답니다. 아, 근데 이 로트 병신 같은 점 뭔지 알아? 어, 뭐, 지금 나 끼고 뭐, 있는 로트. 뭔데? 가죽 다섯 개 필요해. 조금 부끄럽네요. 가죽 다섯 개? 그래도 파밍하는 것보다 낫지. 여기서서 발목을 잡았군요. 준거 파밍해봐. 인것같군이야이발려나 어, 꺼져. 우리 처먹으려고요. 먼지가 좀 쌓인 것 아, 잘못 건드렸다고 미친년아 아. 칠수 아. 있어? 급었어로진이 그 보더니 깨서. 바로 눈깔 돌렸네. 어. 먼지가 좀 쌓인 것 어. 그래, 그래. 뭐, 아래 조심. 아, 아래 있어. 패시. 게 그거 커어 하이프로프. 요 어, 탔어. 소리 들려서 응. 커피콩 좀 네, 나오네. 만족스안난말하라 아, 야. 뭐 가져가. 필요한 가져가. 왕국갈 거니까. 저기 커피콩 있는데. 여기 갔어. 망이 없구나. 아, 우유라도 줄 걸.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아, 잠깐니까 아니, 웃었어. 대로쓸 수는 있겠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아름답네요 모든 물건은 각자의 쓰임새가 있답니다 그래도 형태는 갖추지 않았나요?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 상자가 왜 이렇게 안 나와? 모든 응? 건이자의임새가있대는 하지 않아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니, 내가 켜야겠다 그냥. 발목을 잡았군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여기서도 안심하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모든 분은 각자의 손할 수 없답니다 아! 소개 아! 소어 공보급이 도착합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나름 괜찮게 나온 것 같군요.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꽤 만족스러워요. 난나절좀 넘어갈게. 생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쌓인 것 같군요. 나도 묘지로 갈게. 운명을 받아들이세요. 다음에는 이런 운명으 태어나지 않기를. 와, 야 지금 체력 2130% 시 후, 지금 제가 있이가있답니 하다 이 나무 는 <웃음> <이런 도색이> <웃음> 피가 안 차네. 저트럼는트는 트럼프는 트럼는는는는는는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좀 쌓인 것 같군요. <웃음> <웃음> 괜찮은 물건이죠? 없을 겁니다. 하지 좀. 정리해야겠어요혹어오징천 남는거 있으면 그징어 오징어, 어오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요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어오어 오징어, 오징어, 찾아가야 할까요? 아...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제약 비결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애들 왔는데? 왔어? 음. 아씨 이 종이가 안 나오는데. 팔이 없어 갖고. 돌맹이도 맞으면 꽤 아플 거예요. 잠깐만, 여기 뭐 있으니까. 먼지가 좀 쌓인 것 같군요. 일단 최대한 무언가를 만들던 공장이었을까요? 일 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다 i n g to go to t h 네, 쌓인 것 같군요 이거 숲로 가자 숲으로 가서 그냥 난초 맞으면 채팅 좀 맞는거야 음. 지금 화염 트랩 9개 있어 응? 음? 그늘에서 잠시 쉬어갈까요? 그 큐브워치 같냐 아 베이더 버렴 찾아가야 할까요? 이온파. 어, 이스증이에요 먼지가 좀 쌓인 것 같군요. 잡아 봐. 넣와 봐. 스증엔 좋은 게 있지. 얼음만 구하면 된다고.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만족스러워 야, 오늘 저잡을 이거 먹고. 여기가 장이다 아, 이거 먹어. 음. 안오나 이거? 먼저 아 내려가네, 빠졌네. 내려가네. 나 호텔 가서 얼른 구하자. 그래, 나 온다, 온다. 뺐더 그, 그늘에서 내려갔다, 내려갔다, 치워갈까요? 내려갔다. 저해 혜진이 앞으로 내려갔다. 너 이거 왜? 왜 이거 갖고 가안 오나? 운명이 받아들이세요. 내려가는데?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아니, 괜찮아 괜찮아 지금. 다시 괜찮아. 이거 안 오네? 아씨. 아.. 패치나 아, 잡을까? 이게 바로퍼. 바로퍼. 사망했다 맞타드님갤드가갤드아 갤드님! 님 갤드님! 갤드님! 갤드님! 갤드님! 갤드님! 갤드님! 갤드님! 갤드님! 갤드님! 갤드님! 갤드님! 갤드님! 갤드님! 갤드님! 갤드 내몇 명이서 저기 따준 거? 와봐요, 해진, 이 와봐봐봐. 추위치한테 스치는 다 있어. 마음이 편치 않네요. 먼지좀 쌓인 것 같군요. 인뭐 너는? 불기 편히 가시기를. 이 혹시 삼매진 아까 또사라졌습 삼매진아? 여기 있잖아. 아, 있잖아. 뭔가. 마음이 편치 않네요. 이제 머리띠만 구하면 되겠나 얘들아 채점 나눠줄게. 잠깐만 마저 이어도록하겠니다 뭔가. 운석만 구하면 나야나절 가서 머리띠만 주면 되겠나아 먹었구나 이거절 가서 머리띠 주면은. 일단 번화가도 한번 들려서 걸어서 가자 응? 걸.. 걸으면서 진짜 그거는 번화가에 나오나 머리디 나왔다 원트 아무도 없는 건가요? 머리띠. 이제 난파 좀 해주고 야쉿좀 단점 이템 바꿀 때마다 체력이 내려가 <웃음> <웃음> 이거, <웃음> 이거 템 바꿀 때마다 체대이 체력 주는 거좀이 <웃음> 물아다니까 방, 그래서 방어 극탱갈거면은 그 성기사 안가고 전에 판금가봐보 그냥 그대로 주잖아 이거, 이거 이렇게 있어요. 버티다가 바꾸는어 미세를 음, 필요한 음, 사람 없지 아마 음, 없어 모든 물건이 박자의 슬림가 있답니다 1분 후 중공고급이 도착합니다 우야 아, 왜이렇게 죽어있는거 주변을 잘 살펴야겠어요 만년빙죄고 당신의 업을 마저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맞다 여기, 여기 가로 가로 가로. 만년빙 만들어 갖고. 네, 못으니까 아, 근 우리 이거 조금 남거 있어? 이버 어? 어? 이다 섰지. 다저어하겠니다데는 하지 않아요. 명이사어트할 와우. 새 금지 구역에 어? 지정되었습니다. 가 숨어 있을지받아세요 여기 있잖 가고. 봄, 나 봄이 있을 것 같은데 가 음. 미클 어이가 없네. 이편하는대는 하지 않아요. 길? 피를... 어? 그래? 응. 목 캠캐 캠캐 아무나 캠캐 내가 풀게. 그냥 타이 잡아 뜯는. 제가 어요어방 내려왔나? 절로 갔다. 던지가 좀 쌓인 것같요이 일어나 왔네 자이프 거 처인데. 길이 어지럽네요. 뽑을 거요기다 이거 때리긴 했는데. 음... 스코어 났래 그거 만들래. 음... 스모? 식하나만 그래. 1분 후, 음... 고급이 도착합니다. 시좀사줘주세요 누군가 보이면 음. 찾아가야 할까요? 아야야할까이 지금 미술이 지금 이 지금 미술이 지금 이 지금 미술이 지금 미술이 미 미술이 지금 미술 지금 미이 미술이 지고이 여기 슈칼 먹었어. 어또 세지 안에서 나왔고든거어나 이거 쏜데. 뭐나오는데 사복. 어. 잠시 쉴, 음. 잠시 쉴 시간입니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거 치명 애매하기 가지고 그냥 피흡 섞은 게 나을 것 같아. 요하이보로보다 하고서 그 아니야 걸어서 학교 가자. 성으로가 왜? 성당? 어, 청당이 막 군고를 빌리거든. 이렇게 되면 닫지는 순서 보면. 청당 수성당 가자. 템키야 바로. 어디가를 버가는 느낌이 <웃음> 잠시 눈을 감아도 좋을 것 같군요. 나 온다 맞혀도. 온다. 나나갈게갈게 지금 이거 안 오나? 하이퍼를 부피로. 1분 후. 학당부캠핑에 와야 될 텐데. 시작합니다. 뭐지? 얘네 어디 갔어? 그 상담 안에서대기트하고 있는 거 같은데? 꼬지라에. 족같아도 지대가 나와야 되는데. 막향. 아, 그냥... 혹 오줌의 가난, 트랩좀깔게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아름답네. 요 어디서 하러 니트랙트랙트랙트랙트랙트랙트랙트랙트랙트랙트랙트랙트트트트 진하고정리요피아노선이안나요엄 쟤는 다시 나갔다. 아, 저부시 쪽에 있었구나. 애들 오는 거 제기까려고. 아니 아, 우리가 억으로 한번 끌었어야 됐다, 이거. 혹시나 여기 한번쪽고 먼지가 좀 쌓인 것 같군요. 쟤네 왜 다시 들어가냐? 건 어디로 들어 있을까요? 다시 쏙들 넘어간 거 아니야? <웃음> 스푼 개 뿌리 우리 여기 그냥 먹자. 먹자 이거. <웃음> <다릅니다>. 아 이거 고참만 있어, 이 나오는데? 컴컴컴컴 어, 컴. 컴, 컴. 아까 언제 켰어? 마지막그 마지막, 그거. 마지막 한 10초 정도... 20초 야 돼. 빌와 그냥... 카메갈 거야. 내가 쉽게... 봐봐. 음... 봐봐, 니까고 돌아온다. 애나라 음... 오케이... 음... 좁아갖고... 씨발 현우가 문제인데. 그니까 응? 아,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못 들어가 서현우기 때문에. 아, 나 어때 나, 나 어때 트랙 간파 되고 있어. 알겠어. 잘났어. 빠지. 빠질게. 한번 빠질게. 사망했습니다. 트 e 트 트랩, s 도남아있어 b o u 어 했어. 내가 so. I 거 o n t f 내가 내가 t 게 내가 트 t forget. I don't f o r g 안 분자가 라고생자가 5명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대 이제. 최종입 포게스터 <웃음>